이곳에서 좌측으로 하게 되면 팔금도하고 안아도가 나오고요. 우측으로 하게 되면 자운도로 가게 됩니다. 오늘 지금은 자운도로 먼저 가겠습니다. 기동산거리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백나무를 머리에 이고 있는 아주 멋진 애화입니다 네, 저희들은 먼저 은암대교를 건너서 자운도로 향합니다. 자운도는 자유롭고 은혜롭다는 뜻의 섬으로. 국내선 가운데 열두 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이곳은 진입로와 주차할 곳이 상당히 조금 불편합니다. 들어오는 길이 상당히 좀 좁습니다. 붕괴해수욕장 여인성입니다. 아, 우리 천사가 그네를 멋지게 타고 있습니다. 진짜 천사입니다. <웃음> 천사들 건너서 이 오신 소감이 어땠습니까 네, 우리는 대구서 왔는데 우리 큰 큰애 며칠 뒤에 군대 갑니다. 군대 가는데 내 있을 때 건강하게 잘잘 떠돌아오도록 여행 여이 왔습니다. 네, 이 해성들은 곧 바다로 걸어갈 듯이. 전부 다좀 뿌리가 위로 나와 있어가지고요. 곧 바로 뛰어갈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는 꼭갈것 같은데요. 해석하러. 붕계해석장입니다 예, 노을 감상하기도 좋고요. 여름 해변 피서 오기도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예, 장도 대파입니다. 아주 굵고 아주 좋습니다. 수고하었습니다 예, 이곳에도 유채꽃이 아주 멋지게 피었습니다. 운암대교를 예, 건너 다시 안태도로 가고 있습니다. 암태도 소작인 항쟁기념탑입니다. 소작 정의가 치열하게 전개됐던 암태도라고 합니다. 암태도는 돌과 바위가 많은 섬으로 거려시대 때부터 위배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지겠지요. 팔금도 이채꽃이 기가 막히게 폈습니다. 네 팔금도 호떡입니다. 우리 서민들 나오셔서 지금 만나게 굽고 있습니다. 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여기 팔금에서 나오는 구짓봉기로 만든 호떡이거든요.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팔금도에서 극봉을 네, 네, 재배해서 거기에 전목을 들여서 재배를 하고 있는 이 붕뱅이 액기스입니다. 제가 이 반을 족고하는 제품들입니다. 팔금도에서 신안일교를 건너면 이제 안자도에 가게 됩니다. 신안일교입니다. 안자도를 향해서 좀 가고 있습니다. 김환기 하백의 호텔에 왔습니다. 한국의 피카소로 불리는 김환기 하갑니다. 여는 원래 이게 천사의 다리였어요. 보라색 다리라 해가지고 여기 가고 싶은 섬 반을 박지도가 이 전부 보라색, 다리도 보라색, 지붕도 보라색, 농수산물도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9월부터 축제를 합니다. 이곳에는 네, 그 신안의 짱뚱어 대를 좀 담아가지고요. 좀 많은 분들이 트리케어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박지도에 도착했습니다. 박지도, 박지리, 박지도에서 이제 반월 구간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네, 반월도 천사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제 반월도 트레킹을 마치고요.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네, 너무나 조용하고요, 깨끗하고. 어디 있는 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또 한번 같이 하모님과 손잡고 나오시기 바랍니다.